아씨, 두 명이 또 주물러 주네요. 아, 일어났습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8분. 저는 우리 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러고 다닙니다. 어차피 샴푸도 해야되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연습시키고 있어요 니원 자 네. 어 네. 여기야? 네. 응. 아, 이거 이거랑 이거랑 그리고 얘가 너 가르쳐줘 니가 너희 이거 마사 또? 컴 또? 니가 얘기해 주라고 너희가 너희 컴. 여기가 너희가 아 나만 귀는, 귀는 말고 이거 잠깐! 지금 무릎 쪽에서 마사지하고 있는 친구가 새로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친구인데 교육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제가 계속 모델이 되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할 수는 없고 저도 시간이 있을 때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씨, 두 명이 또 주물러 주네요. 음, 왼쪽에 있는 친구는 완전 선수예요. 엄, 엄청 잘해요. 몇 가지를 엄청 잘해요. 또. 응. đ ừ n 와가빨막멈마 응, 이거 안돼. 이거 안돼. 방금 일어났는데 졸리네요. 어, 이 친구가 이제 면도를 처음 하는 건데요 제가 연습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손님을 맡기 위해서 제가 모델이 돼서 처음 이제 연습을 시켜주고 있어요 제가 이런 역할을 또 해줘야 또이 친구가 발전을 하니까 m u l t i m 들어 g i 이디어지 <목소리> c á c này là cạo, chỗ này nè n g h e cái khúc này nè, đ ể cái này xuống nè Chứ không có được cạo lên vậy, vậy, vậy, hiểu không? đ ể xuống vậy đó, cạo người ta không có đen Đã m ừ i nói bà t h ơ n g n g u sao nó đậm rẻ l mình chưa rẻ thôi Thôi ta vừa rút rút m nó đ a Anh đ o n u ồ i về Đang k h a c h m n Chà n h g m i ờ mọi n g ư ờ m n y 형님, 근데 나 백미 먹고 싶은데, 밤미. 밤미? 알았어요 그런 매물가 떴고이 카메라맨이 더럽네요, 억울하고. 그래도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로컬 식당으로 사러 가봅시다. 이만하미 밤미. 자, 아, 이제 준비한 밤미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 잠감만잠깐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아, 우리 선생님 너무 아프셔 가지고 제가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방송을 보면 저도 조금 몸이 안 좋긴 한데요 어, 우리 선생님 또 맛있는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좀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 저한테 좀 미션이 들어와 가지고 어, 제가 꼭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랜 기다림 끝에 꼭 호비오 형님이 한숨 푹 주무시고 어, 나오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동하겠습니다 사실 몸 상태가 많이 안좋으신게 딱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고기를 대접해 드리려고 했는데 순대국을 먹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본인이 드시고 싶은 걸 드셔야 또 기운 나지 않을까요? 저도 좀 얼큰하게 먹고 속좀 풀어야 되겠네요. 아유, 괜찮으세요? 멀쩡해요. 가시죠. 아이고 그래도 이제 미션 미션 성공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자? 공요한인동요 <웃음> 아니 어떻게 저랑 똑같이 걸리셨어요? 아, 어... 저, 저도 감기... 지금 감기 증상이 있는데 콧물 나아막 몸살 아딱 봐도 안 좋아 보이시네 약초는? 진짜 죽겠는 나오라고 해가지고 괴롭힐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저는 직접, 진짜 진짜 들이대니까 아니 아까 마찬들 가됐다고 했는데 아니, 예. 네, 봉다우로 갈 예정이고, 껀도 봉다우, 봉다우로 식당으로 갔다 왔어. 그개게 말이에요. 이거 <웃음> 가지고따따합니다 아, 몸이 호치민이에요. 지금다 돼요? 몸이 동남아요? 근대 아, 아, 아, 아, 먹고 싶으셔서. 아, 아니, 그냥 국민이 먹고 싶은 것같요 아. 다데기를 얼큰하게. 다데기. 좋아, 넣고. 새우젓을 넣어야지. 새우젓을좀 넣고 두개씩 해서 시추를 넣어서 매콤한 듯 나는 좀 일부러 좀커하게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아,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할 양식을 예. 아까 방송에 채팅창이 난리라 하셨습니다. 진짜 멀쩡한데 그래도 생존신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어, 생존 신고 으흐흐 이래요 국물이 중국이 우리가? 모짱몬짱 덤벨 남매남매덤마다니들하고 이거, 이거 했자도못잡말하네그다 어. 먹을래 아까 문자문자, 물짜물, 문자문자 안 하신다며. 음, 그래. 요. 요. 미션을 션는데 퍼펙트하게 성공을 해야지. 아... 음. 짠. 뜨뜨. 음. 음. 노콘 영상입니다. 저희 미션 다 끝냈습니다. 내일은 멀쩡한데요? 내일은 정상 영업. 아무튼 뭐, 이렇게 미션 주셔가지고 잘 먹고, 좋은 시간 보내고, 또 건강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션 자주 주세요? <웃음> 자,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미션 성공을 알리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